마운드를 이어봤습니다. 우승환 선수의 옛 모습 볼까요? 이게 첫 세이브 장면이 그렇습니다. 되겠습니다. 솔직히 기억은 이렇게 봐도 잘 나진 않아요. 오래되기도 했고 또 세이브라는 어떤 그 기록에 대해서 1세이브, 첫 세이브라고 해서 크게 기록, 기억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애티몰이네요. 스윙 스트라가운 경기 때 리바이스 이블를 기록하는 모습. 네 이때는 조금 기억이 나요. 예. 네, 그리고 또 항상 이런 기록들을 보면 기아전에서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서 기억 나죠. 어 최연소 최소 경기 시상을 잘 해주셔가지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시즌을 할 때는 그런 부담이라는 건 없어요. 왜매 경기 뭐 하루하루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면 어떤 기록에 대해서는. 그런 거를 생각할 어떤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또 보면 저도 이렇게 이런 지금 장면들을 보면 아, 어렴풋이 저때 저렇게 했구나라고 이제 기억이 날 뿐이지. 저 기록을 막상 달성을 하고 할 때는 오히려 이 경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기록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기어와 경기였습니다. 급한 대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죠? 신영입니다. <웃음> 200세이브 역시 기아를 상대로 기록을 했었던 이때 아마 불났을 때 아닌가? 인터뷰하고 있는 도중에 소방차가 막 들어오고 했던 거 기억하고 있어요. 아니, 놀라지 않았고, 오히려 관중석에서도 놀라지 않았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뭐 지금 와서 이렇게 해프닝을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관중들도 크게 막 동요하고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뭐 퍼포먼스 일종으로 이렇게 보이는. 이 대구 또 소방대원분들께서 워낙에 또 신숙하게 처리를 해주셔가지고 또 기억에 오히려 더 남는 예,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잊혀질 수 없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그런 게잘 기억이 안 나요.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 기억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게 예, 기억은 안 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기아 타이거즈 소속 코치님으로 계시는데 저하고도 이제 룸메이트도 했었고 항상 되게 편하게 해 주셨어요. 오히려 나이 차이도 있고 한데 또 제가 또 팀의 마무리 투수다 보니까 오히려 되게 저를 되게 편하게 해 줬죠. 그러니까 또 그만큼 제가 또진 제가 무슨 어떤 리드를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위기 상황 때 이제 올라오면 별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재밌는 얘기를 하고 항상 내려가고 야구 얘기보다 좀 편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쉽게 얘기 장난식으로라도 위기상야 이거 빨리 맞고 가서 뭐 소주 한잔 먹자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하든지 네, 되게 편하게 해주셨어요 이건 기억나시나요? 이거 지만이가 아마 저 로진을 뿌러가지고 저렇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저때는 이제 이 정도가 이제 좀 과한 세리머니 정도? 웃음 관성하니다 아마 저 시즌 때는 제가 8회에 올라가는 경우가 좀 많았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약간 장난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이제 8회에 뭐 안지만 선수가 됐든 뭐 정현욱 선수가 됐든 누가 이제 좀 이렇게 주자를 남겨놓고 이제 가는 상황이 많았어가지고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별다른 그건 없지만 솔직히 9회에 나가는 게 가장 좋고요. 왜 그러냐면 뭐 제가 안타를 맞고 홈런 을 맞고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8회에 나가서 이 앞에 투수가 주자를 남겨놓은 걸 제가 점수를 줬을 때는 너무 미안한 거죠. 그 선수의 자책점이 올라가고 또그실점으로 인해서 또뭐 팀의 승패도 바뀔 수 있고 또 선발투수의 승도 날아갈 수 있고 그렇지만 구회에 그 이제 오롯이 제가 해서 했을 때는 오히려 그런 미안함은 좀덜한 거는 있죠. 다음 상대로 오케볼 카운트입니다. 스윙 이몇 세? 300세? 이건 기억이 나죠. 그리고 또 강민호 선수가 너무 고맙게 공을 잡고 마지막에 이렇게 인사를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어, 너무 고맙더라고요. 저 그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에 있어서, 뭐 아직까지도 저 되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강민호 선수가 세이브 많이 하고 싶습니다. 뭐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일단은 300세이브라는 기록을 세웠고 또그 기록을 세우면서 또 팀이 이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기록들로 인해서 분위기 전환이나 어떤 반등을 할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저 경기를 통해서라고는 어떻게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뭐 기분 좋았던 세이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 되게 생각지 못하게 그렇게 이제 축하를 받으니까 또 얼음물 세레머니나 이렇게 생크림 같은 거 저도 이제 이렇게 항상 다른 팀이나 우리 팀 선수 하는 것만 봤지 제가 가져본 거는 처음이라서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되게 그리고 또 그만큼 이팀 후배 선수들하고도 관계가 좋다라는 어떤 반증이기 때문에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되게 재밌는 기억으로 남고 있어요 그런 어떤. 에피소드들은 아직도 좀생장히기억이 남죠. 닦을 때는 엄청 짜증나죠. 막 신발에도 묻어있고 막다 빨아야 돼서 닦을 때는 이제 한 마디 하죠. 적당하 하라고. 이구 네. 타격 네. 잘못을타고 네. 과잉수가 내려옵니다. 이 공을! 잡지 못했어. 대구 투자 각도 보고 있었죠 뒤에서 제가 이제 베이스 커버를 들어가는 상태였고 또 한편으로 350 세이브 k 에서 이런 걸 세우면서 이 마지막 장면이 제가 타자를 3점을 잡거나 깔끔하게 잡지 않은 상황에서 세이브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의미가 있는 장면으로 지금 남고 있는 게 마운드 위에서 저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이 팀원들이 또 저를 세이브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측면에서는 더 기억에 남고 또 제가 어떤 조금 더 생각을 한번더 해볼 수 있는 그런 세이브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요. 선수들도 다 100% 아웃에 이제 뭐다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선수들을 오히려 알고 많이 축하를 해줬어요 마음에서도. 뭐 이렇게 짧게 보긴 했지만 네, 세이브를 참 많이 했구나라고도 한편으로는 생각이 들고 세이브를 많이 했지만 이 300K뷰 350세이브가 더 기억에 남. 는 라고 생각이 한번더 드는 게이팀 동료들의 도움으로 세이브를 올릴 수가 있었던 게 다르게 좀 와닿게 되는 것 같아요 100세이브, 200세이브, 300세이브보다는 이 350세이브를 통해서 좀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더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이브를 좀더 많이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도 팀 동료들이 많이 도와줬으면 하고요 또 한편으로도 일단 언론상에 제가 얘기했는 KBO 어떤 400 세이브를 해보고 싶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KBO 400세이브 올리기 전에 분명히 또 한미일 통상500 세이브라는 숫자가 나올 거고 지금 현재로서는 세이브의 기록의 숫자로 일단 400개로 늘리는 게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만 항상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생각이 드는 건 지금 인터뷰를 하기 전에 가장 최근에 마지막에 했던 세이브가 가장 기억에 남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만큼 세이브 하나하나 정말 뭐다 소중하고 기록은 할순 없지만 가장 최근에 했던 게또 팀의 승리기 때문에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사실 되게 좀 무덤덤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기록은 350세이브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 삼성라인즈 팀의 350번의 승리를 지켜줬구나라고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어차피 여기에 만족할 기록은 아니기 때문에 그날 하루 그냥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에 그런 거에 대해서 어,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어 제가 어떤 체력이 떨어진다든지 어떤 그런 거를 느끼지 않고 어떤 준비나 모든 걸 똑같이 할수 하고 있는 게 어떤 비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어 나이가 좀 들었다고 해서 체력적으로 조금 세이브를 해야 되거나 어떤 운동 쪽에서 조금 루틴을 바꾸거나 이래야 되면 스스로가 조금 이제 바뀐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은 아직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오히려 매일매일 똑같이 할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비결인 것 같아요, 저는. 아, 이거 되게 신중해야 되는 질문인데, 네.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생각을 해본 적은 없고, 뭐를 해야 팬분들이 좋아하실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네, 이 자리에선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예, 네, 뭐 좋은 의견 있으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KBO 이렇게 350세브라는 기록을 세우기까지, 정말 삼성라즈 팬분들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 어 정말 그응원에힘 입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350 세이브가 제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세이브 할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희 삼성 나인즈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